하, 둘, 셋, 세, 세 개. 아.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한, 둘, 하나. 아. 아. 아. 간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친구랑 데이트 하러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제모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도 받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딱 마침 이렇게 좋은 왁싱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알롱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혼자 셀프 왁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알롱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왁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받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제일 중요한 하드왁스. 이걸 이제 녹여서 뭐 피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떼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드왁스인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파출라는 이제 녹인 하드왁스를 몸에 뭐 발라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사이즈가 대자랑 소자가 있는데 대자는 뭐 여기 팔이나 겨드랑이 아니면 다리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곳에 바를 때 사용해주면 되고 소자는 어, 눈썹이나 인중, 이렇게 좁은 부위에 왁싱을 할때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프 왁싱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왁싱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정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딩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머기 사실 이 워머기가 없으면 이 하드왁스 녹인 거를 한번 바르고 나면 또 바로 굳어서 전자레인지에 계속 돌리고 해야 돼가지고 좀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이제 워머가 있으니까 한번 편리하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제물를 하는 것보다 셀프 왁싱을 추천을 하는 게 레이저 제물 사실 계속 또 피부과도 가야 되고 아니면 또 비용도 계속 나가고 이런 아주 단점들이 많은데 셀프 왁싱을 잘하게 된다면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왁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어. 이거 연습을 어 이것만? 응. 너무. 너 <웃음> 저기 야. 더 길면 아플 걸. 나 이렇게 하는 건 확실히 확한번안 해봤어. 아, <웃음> <안> 해봤어. <웃음> 간다. 하나, 하나, 응. 응. 간다 하나 둘 아픈데? 안 됐어 눌러줘 준비됐어? 네 간다 하나 둘 오! 잘 됐어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오, 여기도 잘됐는데 <웃음> 어? 아, 아, 잠깐만. 하나, 아 하나 둘, 셋,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넷, 야 안 빠져.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